그 상대는... 아, 한 번만, 이거 한 번만 해가지고. 하스펀하스펀 하스폰, 하스폰, 하고 싶긴 한데 하스펀에스폰제한로한스폰이자 이번에. 어? 는안 놀라는데요? 지금까지 4댁을 만나고 안 놀란 사람은 없었는데 해야 돼? 해내야 돼? 나이스 근데 스테노가 들어온 거좀 마음에 안 들긴 해. 못 깨? 이거 한번못 깨면은 계속 못 깨가지고. 아, 이거 한번못 깨면은 계속 못깨 가지고. 아, 이거 나가악사 를안하는 방향 나가 악사. 그거 는핵꿀잼스테노기 때문에 맞아요. 4데미로4데미 4대밀. 방제 를 하나 밖에 없 잖아. 새노학사나가학사가 아니지 입찰! <웃음> 이제 핸들을좀걔 준비를 해야 돼. 어? 와.. 이거는 근데.. 걔는 걔는 걔는 걔는 걔는 걔는 걔는 와 이거 쓰면 깨질까? 못깰것 같은데 이번에는? 촉이라는 게 있잖아. 뭔가 못깰것 같은 촉. 아니 이거 퀘스트를 다 완료하는 게 진짜 어렵네. 테노가 지금 몇딜 넣을 수 있어요? 잘. 됐겠다. 예. 내 분노의 한계는 없다. 찾아낼 것이다. 변신 진짜 큰거 온다. 이제 야, 큰거 온다. 큰거온 아. 드가자. 가자 드가자. 게이스가 무타누스 막아줄 준비 중. 승률은 지금 몇판안 해서 5승 4패. 56% 이렇게 열판 째이 판이 60% 아니 이거 4뎀? 데미지 그냥 끝났어 이거. 계산 안 해봤거든요. 근데 4뎀이죠? 4뎀 8뎀 12뎀에 12에 12에 15 16, 17, 18, 19 이렇게 섞어서 하면은 갑시다! 퀘스트 학사입니다 퀘스트 학사 나가 학사 아니에요. 고고! 오오 내 분노에 한계는 없다. 내 전투검을 두려워하그